오케이 바로 방송 켜도록 할게요 오늘 뭐 점검이 벌써 끝났다라 해가지고 일단 제가 좀 일찍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 아니 그러니까 클럽하우스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서포터즈 뭐 개방됐고 클럽하우스 시분만너 어디로 들어가는 건데 클럽하우스 아 여있네 프런터 프런트 서포터 스폰서 뭐 이렇게 있는데 박수 이런 거 뭐야 팬 만족도 실망. 뭐냐? D.F. 선수의 스태미오돈 늘려주네.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. 스폰서. 오. 포터 집중훈련. 저 진짜 저거 봤을 때 이거 집중훈련 때문에 요거를 할까 했는데 와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생겼네. 박수. 일단 뭐 이렇게 생겼고요그 다음에는 뭐또 신규 시즌 이 하나 생겼다고 들었는데 히어로 23 히어로겠지 여기있다23 히어로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? 디에고 포롤란 아 새로 떴네 지금 여기 바로 벌써부터 매물 걸려있는거 봐 거기부터 시작해서 뭐루디펠러한 선수 어.. 독일 선수네요? 레버쿠젠. 그 다음에 뭐 루시우, 루시우 이 선수가 뭐 되게 진짜 뭐 빠른 선수다. 앙리가 얘기했다 와죠. 어 그렇게 뭐좀 되게 좋은 선수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오뭐 스탯상으로도 일단 이중는뭐 거기에다가 바이르미넨, 레버쿠젠. 음 이렇게 있고요. 어 루시우. 그 다음에, 뭐, 카르발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등등, 대항이 좀 많이 있네요. 어. 여기 선수도 꽤 많이 나왔네? 이정면은 이렇게 있고. 일단, 클럽하우스, 이거를 얻어가지고, 이제 나중에 집중훈련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뭐, 수비수들 몸싸움 더 늘린다든지, 아니면 이제, 제 호돈, 위치선정 더 늘린다든지,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펜수를 늘려야 되는데, 그러면? 펜수 어떻게 늘리냐? 아, 경기 승리를 하면 이제 팬이 원수가 늘어나네. 경기 승리를 많이 해야 되네. 그렇게 되면 오케이. 그 다음에 아이템 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드디어 이제 상자를 받는다고, 상자에다가 어, 지명선 스펙에 3억에다가 보상 열쇠를 하나 더 받네. 상자, 상자 살수 있지 않나? I'm here only